아, 이제 뒷머리를 어서 이렇게 잘라 오셨는데 난감하죠? 우리 눈으로 봐도 정말 투블럭 바가지같은 느낌이 좀 나죠? 아, 이제 뒷머리를 어서 이렇게 잘라 오셨는데 일단 난감하죠 우리 눈으로 봐도 그 요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지 더 이쁠, 이쁠까 하는 어떤 마음에 한번 잘라 봅니다 여기 밑에 부분이 너무 하얗다 보니까 윗부분하고 너무 격차이가 나서 헤어 라인 자체가 약간 좀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다 보니까 정말 투블럭 바가지 같은 느낌이 좀 나죠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제 윗머리 같은 경우가 지금 가마가 여기 에 있네요 그래서 어, 함부로 이쪽을 많이 자르지 못했던 거죠. 이쪽을 많이 자르게 되면 여기가 많이 떠서 이렇게 살아난다 라는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을 많이 건들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동그랗게 나왔는데 요거를 좀 한번 조금만 더 올리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한번 좀 잘라보려고요. 이거는 위에서 이렇게 층을 살짝만 더 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밑 너무 하얀 부분부터 윗부분이 조금 회색 계열에 맞춰서 약간 이렇게 흐리게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어,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낭창낭창보단 찰랑거리게 살짝 그 끝쪽이 너무 이렇게 뭉쳐 있지 않게 잘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잘르게 되면 지금 층이좀 한결 좀 이렇게 가벼워지고 어, 초보 미용사 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어, 요게 좀더 나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층을 좀 내주면 그러니까 골고루 층을 다 내는 거죠. 한 번에 다 길른 거를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약간 층을 살살 살 내가지고 우리가 가위와 빗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주는 것도 있다. 라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올려봅니다. 이렇게. 그죠? 이렇게 잘라주시면 아요 이쪽은 뭐 많이 자를 건 없네요.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훨씬 더 깔끔하고 좀더좀 좀 가벼워졌죠? 그래서 약간 층을 잘 내달라는 어떤 메시지로 제가 오늘 한번 요거 영상을 올려봅니다. 이렇게 잘라주시면 훨씬 가볍지 않을까요? 이건 제 생각이에요. 일단 한번, 아, 훨씬 낫네. 밑에를 6mm 정도 밀었으면 좋았을 건데. 한 요건 한 3mm 정도 밀었던것 같아요. 투블럭으로 자른다고 뒤통수 쪽에 약간 요렇게 좀 여기까지 올려놓은 게 있어서 아마 방방 해가지고 좀 약간 투블럭으로 자른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요렇게 잘라주시면 훨씬 더충도 가볍고 뜨는 것도 없고 네, 깔끔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좀 많이 깔끔해졌습니다. 어, 돌아다니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 화이팅입니다. 블랙형. 초보, 명사, 화이팅, 블랙형, <웃음> 구독. <웃음> 구독, 구독, 구독, <웃음> 좋아요, 좋아요, 알림 설정 꾹